제 채널은 이제 브이로그만 나오는 채널로 제가 고정해서 이제 앞으로 제 일상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는제 일상을 이제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퇴근했고요 지금 시간이 8시 원래 7시 퇴근인데 아, 오늘은 조금 야근했습니다 아, 원래 야근하는 성격이 아닌데 야근을 했네요 이게 모든 회사원들은 또 그럴 거예요 이게 회사원들은 다들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야근을 했다면 이 사람이 일을 못해서 일까 이렇게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일하는 거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즐기면서 야근을 했습니다 아, 퇴근하고 뭘 하시겠습니까? 바로 씻어야죠 또 기깔나게 또 씻는 걸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씻을 때는 또, 또, 또, 또 다른 물로 얼굴을 이렇게 닦아주고. 어우. 우리 아직도 차네 그지 어, 침을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네요. 컨우 아, 참. 그렇죠. 살살 이렇게 해주는 게 그렇게 피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발샴푸라고 있는데, 이게 있는데 내돈내산입니다 여기 제일 보이죠? 이게 뭔지, 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그겁니다 그... 발 샴푸 멘트하나고 저는 예, 깔끔한 남자입니다 예, 발가락 사이사이에다가 칼칼 얼굴을 다 씻었으면 피부결을 이렇게 토너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왜냐면 저같이 이렇게 늙은 서른살은 어, 특히 남자 이 피부를 잘해야 돼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하, 저희 집 강아지가 너무 지저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퇴근을 하고 나면 이렇게 우리 저희 집 강아지들의 이중성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집 막내죠 애기라고 아유 가만있어 얘는 뭐만 하면 할 타요. 진짜 끔찍하게 할아서 가만히 걷. 아이 새끼 기본을 못 하네. 이 친구가 성격은 너무 착해요. 애교도 많고 생긴 것도 웃기는 거라서 웃겨요. 애가. 이 친구는 말도 잘 듣고 아니, 말은 잘 듣지는 못해요.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착하니까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 단점은 얘가 너무 할 타요. 진짜 얘혀 맨날 늘려 거리는데 이게 좀 가끔씩 좀 불쾌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어떡 해요? 강아지가 뭐라 야겠어요 아이고 애교를 막 부리고 난리났나? 잠가만히 팔을 이렇게 팔걸이 한 4, 5, 야, 할지마. 단점이 뭐라 그랬죠? 할는 거였죠? 하지 아, 말라. 하지마. 음또 남을 나, 나, 모르세또 이렇게 합니다. 이친구의 장점이 요래도잘 듣고. 아주 그냥 사랑스러워요 하는 행동 보면은 벌써 응 귀여워 아 어, 귀여워 어후. 평소에 이렇게 얘가 착하다가 평소에 이렇게 착하다가 저기 엄마 들어오면 그때부터 미친 짓이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성이 쩌는 애예요 야이 야, 새끼 그만해 저리 가저 네. 강아지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얘는 개답게 키워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유일하게 저희집에 이 푸들 강아지가 어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가끔씩 보면은 애가 좀 가끔 보면 도가 지나칠 때가 좀 많아요 지금 진짜 평소에는 이렇게 얌전합니다 평소에 어머니 없을 때만 얌전하고 저 어머니가 안 계시거든요 어머니 오면 은 발목을 물려고 그러고 사실 엄마 없을 때 주먹을 한대 때려 고 그랬거든요 진짜 날 잡아서 한대집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또 어머니가 없으면 제가 또 그렇게 못 때려요 왜냐 얘가 또 어머니 없으니 순진한 강아지거든요 <목소리> 아... 도지런하게 서운 것 같습니다 치킨 먹고 나면 은꼭 이렇게 후회를 하더라고요아 진짜 다 먹지도 못했어요 또 제가 또이 유튜브를 쉬는 동안 또 운동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죠 십이 탁월한 근육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딱 아, 이렇게 삼두 어? 어 장난 아니네 그냥 제가 이렇습니다 하, 주말 동안 뭘 할지 지금 되게 고민이에요 내일.. 뭐하지? 아 개새끼들이 짖어가지고 아, 그냥 끔찍하네 요새끼들 오늘 다름이 아니라 하이패스 미납요금 납부하러 영업소에 갔다와서 에그 네, 지금 이제 인천에서 파주로 가고 있고요 오늘 말이 아닙니다 얼굴이 끔찍하네요 아 얼굴도 엄청 붓고 지금 머리 파마를 했는데 지금 머리가 무슨 저 김정은 머리가 됐어요 예 네, 끔찍합니다 심지어 또 오늘 아침에도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참깨라면 두 봉을 또 박살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굴도 이렇게 튕튕 붙고, 남자의 그 얼굴의 완성은 머리빨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머리, 옆머리 다 저거 눌러버리고, 그 뭐냐, 다운펌 해가지고, 얼굴도 다운됐네요. 네.